한 분은 다 나가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조별로 나가야 되는데 섞여있어가지고 마지막 조부터 지금 1조부터 들어와서 안쪽으로 받았을 테니까 마지막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그냥 계속 쫓아가야 돼. 어, 이제부터는 각자 그 조장님들, 잠깐만 와, 보여주세요. 수건, 괜찮나요? 나못 봤어. 괜찮나요? 네. 일단, 망가 아. 네. 이르메스라 아. 네. <웃음> 네. 개궁개궁, 고마치제를 넣어 이제 비어있는 주차장 조별로, 그, 거북이 레이스 할 거예요. 네, 코너 내려오시다 보면 스텝이 하나 서있을 거예요. 또그 안내를 또 해드릴 거예요. 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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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at my pace? You're only young on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 h a t s okay Well I just wanna be happy h o w to get there? I'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 r 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et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말을 했어요? 됐습니다 네. 행이에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아 이제 업무가 들어가서 독도안했는데 저희 집어야되면 겠죠 And I'm r a y i n I believe in a better day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장만은 장만이네멋있죠 네. 아, 멋있죠이걸 언제 볼 거야, 이걸? 잠깐이네. Yeah. 저쪽으로 아, 여기서 이렇게 서 가지고 <웃음> 자 조별로 대표 선수 한 명씩 근선부터 근선까지 누가 제일 늦게 도착하느냐 게임이거든요 예, 컨트롤 좋으신 분 뽑으시는 거예요 선수 손들어주세요 게임 룰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초록색 선부터 저 뒤에 보이는 초록색 선까지 동시에 출발해갖고 누가 늦게 도착하느냐. 근데 중간에 발이 닿아도 안 되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두 명씩 출발해서 토너먼트로 붙어서. 야, 그 와중에 저 그늘을 찾는다. 한 바퀴 다돌았 죠. 맞겠어 <웃음> 지금부터는 판매날이군요 oh, okay. uh. oh! 총 6사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이기면 무조건 상품 가져가는겁니다 oh. <웃음> 가릴까 저 승리하신 세분 나오시죠 자 기념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아, 세분 자 거만한 자세로 자, 하나 둘셋 네. 아, 사, 1, 2, 3인가요? 네 너무 안아 자, 1열은 앉을게요 얼굴만 나오는 높이로 세팅을 한 거야. 예, 네, 2열은 무릎, 3열은 뒤에 서시고 끝나고 조별로 한 번씩 찍을까요? 예, 네, 좋죠, 좋죠 니요머니 어머니, 어머니, 로머니 뒤로. 최대한 뒤로. 이렇게 찍어도 자기 얼굴 잘 안나옵니다 알라이티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알라이티 네! 야너 덕분에 하나 그래도 우리 건졌다 어? 네. 어? <웃음> 내가 내가 이거 이거 이내이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내가 내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내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전국 연합 시즌 온 투어. 오프로드 대회하는 애들처럼 콘도 맞아. 하나 딱 필요하고, 어. 전국적으로 거기 모여서 어. 숙박 딱 잡고, 에이. 에이. 거기서 부패 먹고. 그냥. 맞아, 맞아, 맞아. 에이.